음. 안녕하세요 닭닭쉘입니다 오늘은 자 마시멜로 시리얼 먹어볼거에요 이거는 레인보우 색깔인데요 무지개 무지개예요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요 음흠 이번에네. 음. 와, 진짜 강추한점강추 그리고 안에는 감추, 감추, 우유와 같이 말아 먹어어죠 어? 자